오늘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한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 중에 시가 최고조로 부흥했던 시기는 당대죠 그래서 문화적 부흥을 구분하여 당시, 송사, 원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당나라 쪽에는그 유명한 시선 200, 시성 두보 등이 있었으며 시화의 대가였던 왕유도 우리 채널에서 소개한 바 있었죠 오늘 소개할 시인은 가도라는 인물입니다. 시인들이 다 그랬지만 가도 역시 참으로 가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연해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죠. 스님이 되었으면 열심히 틀고 앉아 마음 공부를 했을 법도 한데 가도는 자나깨나 시에 대한 구상에 골몰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친구 이응의 집을 방문했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의 아쉬운 감흥을 담아 오원율 씨를 지었죠 이것이 제2응6어라는 유명한 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유명한 이유는 가도가 한 대목에서 엄청난 고민에 빠졌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그한 글자를 비워둔 채로 제가 그 느낌을 담아 써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시인의 권뇌에 숟가락을 얹어 볼까요? 어두운 밤, 한가로운 동네에 숲풀이 우거지고 연목과 구름만이 가도의 길벗이 되어주는 고요한 풍경입니다. 여기서 승은 친구를 찾아가는 가도 자신이죠. 자, 중이 친구집 앞에 도착했는데 문을 민다고 할 것인가 두드린다로 할 것인가 가도는 그양단간의 길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다고 할것 같으면 밀퇴자를 써서 승퇴월화문이될 것이고 두드린다고 하면 두드릴 고자를 써서 승고월화문이 마땅할 것입니다 가도는 이한 글자를 깊이 고민하며 길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어찌나 집중을 했는지 도중에 당시 수도의 관리였던 한유의 행차에 부딪히게 되어버렸죠 행차를 호위하던 무장들은 가도의 멱살을 쥐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길을 가는 것이냐 가도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 말합니다. 자신이 시를 썼는데 한 글자 때문에 완성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음을 고백하였지요. 그런데 마침 한유는 당시 최고의 문장가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흥미를 느낀 그는 가도를 자신의 관제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유는 먼저 가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느 표현이 더 가슴에 와닿는가? 소승은 밀퇴가 더 와닿습니다 고요한 밤에 문을 끼익 미는 그 느낌이 참 좋지 않습니까? 두드리는 건 아무래도 평범한 듯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가도와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유대감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생각은 조금 다르네 지금 밤이 아닌가 더구나 예고도 없이 남의 집에 들른 것이니 문을 바로 미는 것보다는 두드림이 바르지 게다가 고요한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상상해보게 더욱 선명한 느낌이 아니겠는가 결국 그 빈칸은 두드릴 고로 결론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시를 이야기하는 아주 친한 벗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미 출세한 한효는 가도를 위해 과거시험을 권했고 가도는 이를 위해 몇 차례나 환속을 했지만 결국 한 번도 합격의 맛을 보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관직이나 시험은는참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시는 첫년이 넘는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되고 있네요 그리고 그와 한유대감이 논했던 밀, 퇴, 두드릴고는 지금도 퇴고 또는 추고라는 고급 단어가 되어 시인, 문필과 블로그들 사이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퇴고는 글을 쓸때 여러번 생각하여 고치고 가다듬는다는 의미가 담겨있죠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퇴고 많이 했는데 늦게 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